너는 운이 없었어. 수고했어. 괜찮아. 너는 할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전부 다잖아요. 도움이 된 만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이거든요. 실패한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얘기들이 필요해요. 위로가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아무도 내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죠.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끝 마무리,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빠른 시간에 정상화를 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실패를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다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돈을 잘벌줄 알았고 저도 잘할줄 알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고 금전적인 손실은 전혀 뭐 예상도 안 해봤던 일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사를 다 망했죠. 다 실패를 해봤습니다. 망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앞에 뭐 가족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일단 둘째 칩니다. 금전적인 손실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뭘 해야 될지 이 막막함이 그냥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허우적됩니다. 이 시기에는 그 어떤 어떠한 위로의 말을 들어도 그 어떠한 조언을 들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 이 금전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없고요. 그내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취업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가게를 다시 차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조언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열심히 했는데 운이 따르지 않았어. 그 어떠한 얘기도 나에게는 다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뭐 어떻게 버티셨나요? 어떻게 버텨냈나요 어떻게 했나요 무슨 일을 했나요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저도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분들처럼 많은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취직을 해봐야 되지 이력서도 넣어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만 합니다 평생에 뭐 이렇게 적거나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절박함에 적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리고 정보들 그리고 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머릿속에 전부 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다 알아요 다알아 근데 문제는 다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겠고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 머리만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그렇게 두 달이 지납니다. 그렇게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또 앉아서 열심히 또 정보의 세계에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식만 습득하는 이유는 최면에 걸린 거예요. 좌절감에 쌓여있기 때문에 내 뇌는 괜찮을 거야 라는 최면을 건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지식을 많이 습득하게 만들고 다량으로 입력된 정보로 그냥 만족감이 옵니다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희망이 생겨요 머릿속에서 나도 모를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 돈 버는 방법은 머릿속으로 다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생겨 머리만 문제는 그게 아닌데 또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갑니다 밖에 나가는 법을 잃어버려 요뭘 해야 될지 몰라 왜냐면 머리는 이미 난 돈을 많이 벌었거든 난 이제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을 다 터득했어. 모든 돈 버는 방법 다 터득했단 말이에요. 순간 나는 부자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 나가는 법을 잃어버렸어. 현실은 그게 아닌데 사람의 뇌라는 건요. 건강해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좌절감이 않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이 정신과 뇌가 건강치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량의 좋은 정보와 그저 올바른 방법의 정보들만 입력을 하다 보니까 정보만 입력을 했지 결과값을 도출해 내질 못해요. 그렇게 저 자신에게 최면이 걸렸을 때 3개월이 지났을 때 와이프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밤낮 안 가리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세 가지 일을 하는 와이프의 한 가지 일을 줄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찾아 떠났고요 이력서를 돌리러 다녔고 그렇게 해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그렇게 육체적인 일들을 하면서 현실을 보게 돼요 머릿속에만 저장돼 있던 그 환상 속에 돈 버는 방법이 아닌 현실에서의 돈 버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돈이 필요한 거지 다음 달에 필요한 돈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정보와 그들의 돈 버는 법, 그들의 다양한 정보들은 다음 달 또는 내년, 내 후년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또는 내일 필요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죠? 안 맞아요. 나라는 사람하고 그들이 떠드는 얘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습득함으로 해서 조금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지 무너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단계를 점프해서 올라갈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 거지 내년에 필요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쿠팡플렉스, 카카오 대리 돈이 될수 있는 건다 해요. 오늘 살 돈을 벌었으면 이제 내일 또는 이번 주까지 살 돈을 빨리 모으자. 빨리 벌자. 이게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내가 머릿속에 그렇게 꾸겨꾸겨 집어넣었던 그 수많은 정보들을 몸으로 뛰고 살면서 오늘 밥벌이를 해먹고 내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을 해먹고 통신비 내고 생활비 내고 보험비 낼수 있고 핸드폰비 이제 밀리지 않고 낼수 있을 정도 됐을 때 마음의 안정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 갔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내가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는요 저의 상황 저는 오늘 먹을 살 돈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테크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빚을 갚고요밥 먹을 돈이 필요하고요 재테크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게 아니에요 재테크라는 건요 밥 먹고 살 돈이 있고요. 핸드폰비 낼 돈이 있고요. 보험비 낼돈 생기고요.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는 한 단계 올라가서 적금도 붓고요. 투자도 해보는 거예요. 사람마다의 각자의 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같이 좌절을 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 필요한 정보는 그 누구도 주지 않아요 필요한 정보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개인회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가서 대출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전부잖아 일어나야 돼? 그걸 또 탕감을 할 거고 그걸 또 갚을 거고 그 일어나야지 앞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말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또는 그 윗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다시 다지는 그 시간인 겁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먼저 인지를 하시고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습득을 해서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작정되고 잘되는 법, 돈 버는 법, 잘 사는 법을 습득을 해갖고 나한테 적용시켜봤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괴리감만 커지고 그냥 더 좌절만 하게 되는 겁니다. 나부터 먼저 내가 누구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 적절한 지식들과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내 좌절감과 경제적인 상황은 아예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어떠한 정보를 준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일어나서 몸으로 뛰고 내가 오늘 살아야 될돈 내일 살아야 될 돈부터 벌어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야 지만 내년을 볼수 있고 내후년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좌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있어요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살기 위해서 뭔지를 한다면 다 되는 겁니다 밥 먹고 사는 것만 해결을 하면 그 이상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을 이제 해결하기 시작한 다면 내년이 있는 거고 내후년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무시한 채 너무 멀리 가지 말란얘기예요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 상황이 어떤지부터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바닥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나를 비하하는 것만큼 최악의 일은 없다고 봅니다 나부터 안다면 처한 상황만 안다면 다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큰꿈 바라고 삽니까 큰 미래를 보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크게 되려고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이상은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